자, 24번 db. 자, 이거는 우리는 삼재풀이다. 자, 오늘, 오늘은 또 천상 삼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만여러분의삼재 어쩌면, 뭐? 어이, 덜삼재, 어, 날, 누, 날, 삼, 날, 삼재 날삼재, 뭐, 아, 별별 소리를 다한다이 자, 그러면, 예를 분 막, 우리가 4명이 있으면, 3년 동안씩 돌아오게 되면,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생일 다닥다면이 집에는 평생 삼자다그집은는 죽을 뻔 했죠, 뭐다. 그니까. 그런데다가, 다, 대출이 그러니까, 그런 몇명 있어봐. 그 집에 두 마리 있으니까, 완전 간다. 아, 아 <웃음> 그건 완전히, 그고 저보다 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만, 그 말대로 하면. 그렇게, 그건 완전히 황당한 소리야, 이. <웃음> <웃음> 그럼, 그럼, 그럼 미친 사람들 <웃음> 한 짓이고. 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음> 벌써 <웃음> 주기에 다 배운 거야. 네, 응? 네. 다 배웠지? 삼재수는 네. 해결걸 네, 우리가 별, 요 시기에 네. 삼재가 오는 것이고, 네. 요 시기에 <웃음> 우리는 어떻게 <웃음> 행운의 복운이 오는 것도 했잖아. 네. 그럼 나이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 삼절은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이거 다 정해져 있잖아. 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온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평생적으로 그 집에는 뭐 바람탈러 하나도 없겠다. 올바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친 이론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역학하고 심리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미친 이론들이 많아. 음, 그래서 우리는 미치지 말아야 된다. 3제네요? 어, 어 그때 3제가 오겠지. 60에 60 떨어지네. 응. 완전 3제. 아, 그렇게. 3제는 우리가 주, 나이에 따라서 네, 몇 번에 어느, 어느, 어느 나이에서, 날씨 나이에서 날씨 어느 나이까지 어느 날씨 나이에서 어느 나이까지 탁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3제는 평생에 3번이 온다 했다, 세번 평생 3번이 온다말이야 복은 또 3번. 그러면, 어. 59세, <웃음> 50, 60, 59세. 그건 거난좀 보고 알아서 네. 잘 삼자. 그래서 이 삼자는 재앙이 세 가지가 온다 했다. 네. 자, 이거다, 그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막대기가 세 개다, 이 말이야. 이, 만두 세개 해놨겠노? 자, 우리가 집이 이랬으면, 어이? 집이 이랬으면 이거 불나뿟다, 이 말이야. 어이? 불나쁘면 이게서 바람이 이제 한개 불면 어떻게 한번 어? 불 살살 잘 타겠지. 두개 불면 어떻게 활활 탈끼고세개 타면 확다 타버겠지. 그래서 삼재가 오게 되면 사람을 갖다 쏟다 엎어 부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천풍이고 이것이 지풍이고 이거는 인풍이라. 그러면 삼재에는 어떻게 풍이라는 것이 세계 삼재 때는 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천풍 지풍 인풍이 있으면 이거는 자기가 운명적으로 가져온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람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있어 이것이 바로 천연풍 인연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는 지액풍 인현풍 그러면 3대 때는 이것이 몽당 온다는 한목에 동시에 완전히 이게 부대가 오갖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다. 그래서 3대 때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남편이 애미기만 어떻게? 시엄마, 시아버지도 애미고 아들도 애미고. 그래 보면 우리는 끝났던 가이거그 집에서 내가 어디서 살겠노?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이. 아, 시엄마, 시아버지도 막 난리지기쁘고 남편도 난리지기쁘고 자식도 난리지기쁘면 나는 어디 가야 되겠노? 저 밑으로 가봐야 되는데. 그치? 지하로. 그렇게 토가 많으면 지하로, 물이 많으면 어떻게? 용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아니, 아 <람쥬> 아니. 엄청 그렇긴 해. 황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삼자다 삼재. 삼자. 이것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가 어떻게? 저풍운주기가 함께 몰아다 짚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로 맛이 가쁜다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천풍지풍에 있는 것이니까 일단 그것까지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3제는 평생에 단세 분이 크게 세 분이 오는데 이것이 한목에 몰아친다는 거다 한 개씩 오는 거는 살살 피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목에 몰아 치으면 태풍이 되 거잖아 그럼 비닐 하우스 일 있으면 다 태풍 하면 지나면 비닐 다 날아가 부잖아요그지 그럼 집안 채 지나 놓고 뭐다 날아 가프뭐 나는 어디 대노? 멘땅에 우리 단나라 가야죠. 한번 찾아보세요. 단나라 가프면 곤란하다. 아, 단나라 가는 것도 많아. 사람들 행복이 단나라 가야 하와이가 있다든지